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 에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채널 중에 트로트 빈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자 14,500명이고요. 그리고 시청시간이 97,562시간으로 트로트 빈이라는 채널을 두달반 만에 구독자 1명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시청 시간도 당연히 4000시간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트로트 비니 채널이 왜 승인을 못 받는 걸까요 바로 재사용 중복되는 컨텐츠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과 서비스 약관 커뮤니티 가이드 약관 여러가지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을 보면은 재사용 컨텐츠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재사용된 컨텐츠란 의미있고 독창적인 해설이나 교육적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 채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그대로 재활용하는 채널을 의미합니다 제가 운영한 트로트 비니 채널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인기있는 트로트 음악을 사용했고요 음악에 가사를 넣어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트로트 비니처럼 채널을 운영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재사용 컨텐츠로 걸리게 된 겁니다 애드센스 승인 거부를 받고 애드센스 승인 신청을 세차례 이상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영상을 그대로 사용해서 채널을 운영한다면 수익창출 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재사용된 컨텐츠라 하더라도 수익창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본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나 아이디어를 더해 재해석해서 영상을 만들 경우에는 수익창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영상을 함부로 가져다 쓰는 건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상을 재사용해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평론가 리뷰를 위한 동영상 사용 대사를 바꾸고 목소리를 바꾼 영화의 한 장면 스포츠 경기 중 상대팀이 성공한 장면에 대해 영상을 다시 보면서 내 생각이 들어간 영상 원본 동영상에 대한 내 의견을 밝히는 리액션 동영상 다른 크리에이터의 영상에 줄거리 또는 해설을 더한 편집물 이런 경우에는 재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수익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다른 사람의 영상을 재사용해서 수익창출 할수 없는 경우를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설명을 거의 또는 아예 추가하지 않고 편집한 좋아하는 프로그램 속 장면의 클립 다른 소셜미디어 웹사이트에서 가져와 편집한 짧은 동영상 원곡자에게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 아티스트의 노래를 모아서 만든 영상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여러 번 업로드한 컨텐츠 다른 사용자의 컨텐츠 홍보 허가를 받고 채널을 홍보해주는 영상을 만들어도 원본 그대로 영상을 올린다면 수위창출을 할수 없습니다 중복되는 컨텐츠란 동일한 채널에서 시청자가 동영상 간의 차이점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유사한 컨텐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동영상이 여러개인 경우 내 채널 전체의 수익 창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집중력 높이는 음악이나 잠잘 때 듣는 음악 빗소리 힐링음악 등 이런 컨텐츠를 활용해서 채널을 운영하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것은 각 동영상의 내용이 서로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위 창출이 가능한 경우의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동영상의 인트로와 아우트로는 동일하지만 컨텐츠의 대부분이 다른 경우 두번째 컨텐츠는 서로 유사하지만 동영상마다 각 주제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경우 세번째 연계성을 설명하기 위해 유사한 대상에 대한 짧은 클립을 묶은 편집물 하지만은 동영상 간 컨텐츠의 차이가 미미한 채널은 수익창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기본 템플릿을 사용해 자동으로 생성 또는 제작된 컨텐츠로 채널을 구성해서는 안됩니다 수익창출이 허용되지 않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웹사이트나 뉴스피드의 텍스트와 같이 내가 원래 제작하지 않는 다른 자료를 읽기만 하는 컨텐츠 음응 높이 또는 속도를 수정했지만 그 밖의 부분은 원곡과 동일한 노래 반복되는 유사한 컨텐츠나 교육적 가치 해설 설명이 없는 단순한 컨텐츠 템플릿을 사용하거나 대량 제작하거나 프로그래매틱 방식으로 생성된 컨텐츠 설명, 해설, 교육적 가치가 거의 없는 이미지 슬라이드쇼 또는 스크롤 텍스트 재사용된 컨텐츠에는 제3자에게 효과를 받은 영상 또는 본인이 직접 제작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영상을 원본 그대로 재업로드 할 경우에는 채널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본을 삭제하고 다시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영상을 온본 그대로 자막만 수정해서 2개 이상 업로드하게 되시면 이것 또한 재사용 컨텐츠로 걸리게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